저는 네, 관리합니다. 안녕, 동티비요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맡겨놓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함께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볼일을 보러 간 곳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혼자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. 이런 경우 반려동물을 10분 이상 차 안에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. 특히 여름철 자동차 안에서 반려동물이 질식 식사하는 사건,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차 안에 반려동물이 혼자 있을 때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잠깐 동안 볼 일을 편하게 볼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티뷰 먼저 참고 영상을 한번 볼까? 첫 번째 영상은 대형마트 주차장의 차 안에 대형견이 의식이 없는 채로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차 안에 있던 대형견을 구조했지만 결국 질식사한 안타까운 내용이고 두 번째 영상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부수고 차 안을 살펴보니까 바닥에 강아지가 옆으로 누운 채로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결국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견주는 입건이 되는 장면인데 나도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얘가 우리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막내이고 귀여운 짓을 많이 하는 차차인데 가끔 같이 외출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혼자 놔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특히 날이 더울 때는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스마트키가 개발된 지 26년이나 되고 상당히 유익한 편의 장비가 되었지 운전자가 키를 놔두고 내릴 경우 차량 내부에 키가 있다고 인식이 되고 문이 잠기질 않고 또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키를 가지고 내려 아무리 문을 잠그려 해도 문이 잠기지 않게 되는데 근데 가끔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내려서 문을 잠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잠깐 볼 일을 볼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알려줄게 먼저 차 안에 반려견이 있을 경우 안전벨트에 반려견을 잘 고정을 시키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차 문 전체를 잠금 상태로 해놓고 키를 갖고 운전석 문을 열면 운전석 문만 잠금 상태가 해제되고 그 상태로 내려 문을 닫게 되면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고 잠깐 신호음이 울리고 스마트키의 보조키를 빼서 수동으로 차 문을 잠그면 문이 잠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볼일을 보고 와서 문을 다시 열 때는 스마트키로는 문이 열리질 않고 다시 보조키로 문을 열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? 참고로 변속 내부의 위치를 파킹으로 위치하면 전체 문이 잠금해제가 되도록 설정이 된 차량이 있고 또 운전석 문이 열릴 때 전체 문이 잠금해제가 되는 차량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의 경우 적절한 방법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창문을 내리고 하차를 한 다음에 스마트키를 쥔 상태로 손을 창문 안으로 넣어서 전체 문 잠금 버튼을 눌러서 잠그고 창문 올린 버튼을 작동시키고 빠르게 손을 빼준 다음 다시 문을 열 때는 역시 보조키로 열면 되는 거야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벌써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요. 곧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겠죠. 오늘 보신 것처럼 반려동물이 있으시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문을 잠궈놓아야 하실 경우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. 단, 잠깐이 아닌 긴 시간 차량을 공회전시켜 놓는 것은 삼가가지고 빠르게 볼일을 보시고 돌아오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랭 네, 관련다. 수고했어, 동TV요.